여러분 이래도 불사됩니까? 저놈의 꽃깔모자낀 놈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내가 본 사람 한 명도 없어 디코요? 아니요 따로 디코 서버는 없어요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만들 생각이 또 생긴 게 애초에 저는 카페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전에 방송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원해서 만들어드린 것 뿐인데 가볍게 뭐 소통? 소통 관련해서 할 거면은 디코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근래 보면은 그래서 아싸리 그냥 카페 폐쇄시켜버리고 그냥 디코나 그냥 가볍게 열까 생각을 해서 저는 뭔가 그 모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특에더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카페 덕기 좋아하진 않아 <웃음> 진짜 순전히 여러분들 위에서 그냥 카페를 만든 거지 내가 원해서 만든 건 절대 아니에요 가볍게 그냥 소통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지 항상 염려하는 게 뭐냐면 침묵이거든요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일단 안 좋아 이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 처음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어제 보내주셨는데 아니 근데 닉네임을 좀 적으라고 닉네임을 적으라니까 왜 닉네임을 안 적는 거야 아 이거 커트라인이 너무 높은데? <웃음> 위인 맙소사 <웃음> 어 잠깐만 게일 그때 그가시가봇 했을 때 했을 때 손이 저렸거든요 그때 쥐가 났는데 나 지금 이 지금 5분도 안된거 같은데 손에 쥐가 납니다 지금 <웃음> 난 정말 모르겠어 <웃음> 손이 덜덜 떨려 <웃음> 이 대회 모른다 정말 대체 누가 누가 우승할까 <웃음> 뭐 사실상 이거 투표로 나 뽑는다고 얘긴 해놨는데 야 진짜 이거는 <웃음> 와이 파일을 절대 열어서, 열어서는 안돼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거든 이거 주면 되나? 한 번에 내려놓는다. 어 잠깐만. 아 써버렸어. <웃음> 내려놓는가 이거 아니었어? 이건가? 어 됐다. 자. 이게 기만지려아예 아니에요. 내가 누구한테 저번 지도 되게 오랜만에 줘서 헷갈렸어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유입입니다. 인사 안 하셔도 돼요. 인사를 할수록 내가 뭔가 죄책감이 드는 있어. 이, 이 꼴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? 유입 늘면 좋지 않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저뭐 좋긴 한데 뭘 보고 유입됐냐가 문제지 사실 과거를 봤다는 거잖아 내가 선택한 영상 편집이다 거목이요? 아니 아까 제 피셜이에요 여기 세관에서는 오피셜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그랬던 거 같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애초에 아이템이나 그거 삼명란에 써져 있는 게 전부 다인데 포레이스만 주먹으로 때려잡기 포레이스만 포레이스가 누구더라? 걔가 누구야? 누구였지? 막내 없네? 쟤? 쟤를 죽이라고? 야얘아 나와 겁나 걸리적거리네 오지장, 오지장, 오지장. 아. <웃음> 좀 나와봐 아 진짜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이거? 미션을 해야되는데 아 어, 됐다 이게 안죽네 대단한데 그래 오늘은 주교를 불러 잡자 소독 좀 해야겠어 이런 이런저런 당했군 대고 뛰우고 불지르고 이거 뭔가 밀가루 치대는 느낌인데? <웃음> 아 근데 저번에 미션 건데 왜 이렇게 조건이 많아? 사람 귀찮게. 인내심? 뭐 인내심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까. 그런 말이 있잖아, 요 어퍼는 돌아온다. <웃음> 물론 내,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재지은 건 없는데 그렇게 많이. <웃음> 마지막으로 하겠다 저거 미션 모든 공물 30개씩 모기현황이요 뭐, 힘들지 않을까? 저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딴 게임으로 해야 저격하는 사람이 별로 아예 없다고 봐야지 어떻게 보면 남자들만이 아는 고통이지 난 절대로 요즘 군대가 좋아졌단 말 하, 하기가 싫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대 자체는 자기 자유를 뺏는 거잖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니까 이게 힘들지 그냥 거기서 거기야 <목소리> 어...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... <웃음> 나와 나와 나와 <웃음> 이봐 저리 믿겨 친구 <웃음> 나와 말을..말을 말을 안 들어 처음에 어 야생인 거 같은데? 신기해서 지금 계속 쫓아..쫓아오는 거 같은데? <웃음> 아 이분 시청자 같은데 느낌이 놀줄 아는 사람인데 놀줄 아는데 저는 야생하며 아니지 나한테 오지 말고 좀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여기는요 제 방은 필터기 같은 곳이에요 과거에 나쁜 일을 하면은 저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어 말고 아무도 스톰룰을안 된다고요? 아니 뭐 정상이에요 항상 있는 일이지 이 바닥에서는 항상, 항상 있는 일이지 기자도 알고 매점 아줌마도 알고 개나 소라 타 하는데! 남자답게 좀비라. 아저 불사대, 막타 먹으려고. 피 이제 살짝 남았다고 바로 달려드네? 평소에 잘했어야지. 여러분 이래도 불사대니까? 저 놈의 꽃깔모자낀 놈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내가 본 사람 한 명도 없어.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. 내가 그래서 꽃깔모자를안 써요. 어, 너이 자식들로 와. 커다였으면 삐진다고? 그럼 자네가 나한테 디잡을 한건 괜찮고? 뭐 이거네. 보통 저걸 내로라 하는 거. 근데 저도 앵간하면포다는안 박아요. 애초 제스처 제스처에 없잖아 나는 지금 여기 없잖아 포다가. 아, <웃음> 아 진짜 한번어 당해 주니까는 에이. 아, 너는 회복시키는 하는 척 하지 마. <웃음> 난 뭐야. <웃음> 회복하는 척 하지 마. 뭐 하는 거야.